쁘티 성형학 회장 고익스입니다 이물질 야매주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야매주사 자기가 맞았다고 얘기하고 오시진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친한 언니가 옆집에 갔더니 병원에서 레스티렌 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보톡스라고 하면서 아주 이거는 정말 좋은 주사인데 어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놔준다 놨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 아니라고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100% 입니다 왜냐하면 레스티렌 자체가 비쌉니다 물론 돈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이물질 주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분이 만일 병원에서 레스트레인이나 이런 필러 주사를 가져다가 놨으면 훔친 겁니다 그건 아니 어떤 원장이 자기의 병원에 있는 필러를 모르는 아는 사람한테 의료진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줘서 옆집에서 찜질방에서 그렇게 놓겠습니까? 미용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거는 작물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전혀 그럴 리는 없고요. 보통 이물질은 이만한 병 하나에, 아, 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만한. 그, 한, 그, 그 동네 사람들 다넣을 정도의 주사 양에 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다 놓으면 되죠. 왜 그거를 그 원장 모르게 훔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분들은 철석같이 필러라고 합니다. 필러와 이물질의 가장 큰 차이는 필러는 내 몸에서 분리돼서 존재하다가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 HA 필러의 경우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필러의 운명이죠. 이물질은 얘는 마치 중급속처럼 사라지지 않고 내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것도 연구필러의 일종이 되겠죠 이게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주변 조직에 파고 들면서 조직에 스미듯이 번지게 됩니다 어느 한계는 있죠 어느 한계는 있어서 점점 번지게 되기는 하지만 살짝 이렇게 퍼지면서 끝나는데 내 몸의 일반적인 정상 조직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 염증 조직 만성적인 염증 조직으로 이두 가지가 제일 큰 차이입니다 내 몸과 분리되느냐 내 몸과 이렇게 스며면서 이렇게 섞어지느냐의 문제죠 이물질은 제거도 어렵거니와 제거를 하려면 그 스며던 내 몸의, 내 몸의 조직까지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 그 철석같이 믿고 있으신 아까 그분 그분들 보면 어 이건 이물질이 거의 확실한데요 그러면 아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에서 필러는 안쪽에 약간 그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검게 초음파상에 검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음파를 이렇게 튕겨내겠죠. 여기서 그그 그 이물질은 음파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물질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예 그냥 음파와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딱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뭐아 그분이 그럴 일 없어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초음파만 찍어보시면 아 그분이 그럴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초음파가 이물질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데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 옆집 아줌마도 괜찮고 어 아는 사람도 똑같은 말하도데 괜찮아지만 지금 봐서 한 55세 60세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물질의 부작용들은 점점 더 올라가서 피부가 녹아내리는 지경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내 조직에 스미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점점 더 넓은 부분에 어,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될수 있으면 빨리 제거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오셔서 확인하시고 제거하십시오